Thank <laughs> you. 톤업 패드로 열감을 좀 내려줬고 아까우니까 한번 닥토도 해줍니다. 이게 이면이 진짜 부드러워가지고 저기 왕여드름 났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빡빡 문질러도 하나도 안 아파요. 그 다음은 이든미네랄 이 오일 세럼으로 제가 너무나 번들거리는 건 싫어하는데 속건조가 진짜 심해서 이런 산뜻한 타입의 오일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천연 오일이라서 진짜 순하고 유수분 밸런스를 진짜 굉장히 잘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르면은 하루종일 메이크업 아래서도 피부가 진짜 엄청 촉촉해가지고 마무리감은 또 이렇게 실키해가지고 되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문샵 팩트가 색깔은 예쁜데 좀 한겨울에 쓰기에는 되게 뻑뻑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손에 이렇게 덜어서 이 오일 진짜 소량만 이렇게 해서 섞어서 잘 먹여준 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주면은 건조함은 싹 잡아주고 은은한 속광이 유지가 잘 돼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드름이 안났는데 요즘 막 여드름도 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패드로 열감시켜주고 좀 수분감도 유분기 안 올라오는 제품으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섀도우는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에뛰드 새로 나온 팔레트 이게 쿨톤 색깔도 예쁜데 이 웜톤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두 컬러로 그냥 요즘 섀도우는 좀 대충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음영 컬러로 쌍꺼풀 라인에만 살짝 이렇게 음영 주고 끝내버립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저희 약간 프리랜서 일상? 어떻게 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제가 또 일이 엄청 많은 시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며칠간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친구들이랑 낮에는 놀았다가 밤에 일을 조금 할 생각인데 여러분 제가 드디어 차를 샀거든요? 올해 목표라고 영상에서 말하긴 했는데 사실 진짜 오래전부터 알아보고 준비하다가 운전은 최근에 하게 됐는데 요즘 립 라이너 이걸로 오버립 따지거든요? 하나님 마켓에서 샀는데 완전 만족 중이에요. 진짜 자연스럽게 입술이 엄청 커지거든요? 좀 과해 보이는데 메인 컬러랑 섞어주면 하나도 안 가해가지고 하.. 아무튼 그래서 운전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운전을 진짜 못해서 그런 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웃음> 진짜 나가기 전부터 너무 무서운데 제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무섭다고 안 해버릇하면 은 진짜 사놓고 아예 안 끌고 다닐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일산에 핫플 마을 있거든요? 아무튼 거기를 놀러 가려고 합니다. 프리랜서가 이런 게 진짜 좋아요. 스케줄을 진짜 내 맘대로 커스텀 할 수가 있어가지고 되게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놀러 다닐 수 있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머리까지 하고 얼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운전하면서 좀 멋있게 찍고 싶은데 아직 운전하면서 노래 듣는 것도 살짝 무섭거든요. 지금 출발하기 전에 잠깐 찍고 오, 바로 끄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나도 회사에 있어. 회사에 있는데. 서로도 나는 물을 아, 물을, 물을 그냥 원샷해버렸어.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웃음> 근데 맛있을것 같다. 맛있겠지 뭐. <웃음> 맛있어 <목소리도> 너무 안타까워 이 맛을 느끼지 못하다니 진짜, 언니를 너무 좋아하는 고양이. 집에 오자마자 막 골골송을 어찌나 부르든지. 아구 착해. 아구 이뻐. 우리 애기 아구 이뻐. 알았어. 진짜 착한 고양이. 언니 손. 아! <웃음> <웃음> 운전을 하고 왔는데 밤이 돼야 제가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차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생각한 시간보다 좀더 늦게 왔는데 저는 이렇게 일주일치 스케줄표를 이 다이소 딱상형캘린더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거든요? 이거를 보면서 오늘까지 그리고 내일까지 해야 될 스케줄을 체크를 하는 편인데 내일 대회활동 발대식이 있어가지고 또 바깥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진짜 오늘 안 하면은 내일 마감을 약간 펑크내야 될것 같아가지고 빨리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었습니다. 눈모즈임팩드 아침이랑 똑같은 눈모즈임 페드랑 요즘 이 네이밍 립밤 바르고 있거든요. 이거 그 디올 립밤이랑 이거랑 진짜 똑같아요. 근데 훨씬 저렴하고 집에 있을 때 그냥 발라두기 좋아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르겠어. 밤에는 세럼을 다른 걸 바르거든요? 저는 제품은 밤에는 꼭 안티에이징 되는 제품 위주로 쓰는데 얘가 진짜 거의 스킨 마냥 묽은데 보습도 진짜 잘 되고 안티에이징이랑 이런 피부결 정리를 되게 잘해줘서 밤에 발라두면 은 아침까지 속당김좀 많이 가라앉거든요? 요즘은 진짜 안티에이징 제품도 비건으로 잘 나오는 게 많아서 이렇게 손으로 잘 흡수를 시켜주고 이게 좀 보습감이 엄청 좋아가지고 저는 여기서 크림을 더안 바르고 이 아이크림! 아이크림 꼭 발라줍니다 저는 이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발라줘요 왜냐면 여기에 줌이 많거든요 눈비까지 사실 근데 아이크림은 얼굴 전체에 다 발라도 되거든요 이렇도 발라주고 이러면 잘 준비 끝입니다 저 요즘 보통 새벽 2시? 3시에 자는 것 같아요 일어나자 마자 먹는 유산균 벌써 또 거의 다 먹었어요 오늘 외부 일정이 4시까지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2시 반정도에 나가야 될것 같아서 오전에 업무를 빨리 쳐야 돼서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은 완전 간단하게 먹는 편이에요 요즘 다시 살이 쪄가지고,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진짜 저 극피인데, 이렇게 보면은 J 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MBTI 완전 과몰입자인데, 찾아봤는데, 그 J랑 P가 약간 계획 잘 세우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리면, 진짜 짜증나고, 화나는 게 J고, P는 그냥, 그런가 보다? <웃음> 이런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무게형이 아니라 피가 인식형이래요. 더 나은 가능성이 인식될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자율성의 편안함을 좀 느끼고 개방적인 그런 거고 제이는 판단형이라서 처음부터 약간 뚜렷한 기준이 있고 가장 나은 판단을 내리는 그래서 목적이 분명하고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는 게 제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요 왜냐면 난 업무 스케줄은 진짜 착착착착 잡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근데 나는 이게 좀 틀어지거나 이게 유동적으로 이렇게 빌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진짜 아무렇지 않고 그냥 펑크만 안되는제자는 주위여갖고 저는 이렇게 스케줄 짜놓고 어, 오늘은 좀 못하겠다 싶으면은 내일로 밀어버리고 물론 그게 가능할 때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게 약간 프리랜서의 제 장점 같아요. 약간 회사를 다닐 때는 매년, 연초에 아니면 분기별로 KPI를 설정하잖아요.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그거를 못 지키면 은 연봉 협상 잘안 되고 등급 못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풀리면서는 내가 이번 달에는 돈을 좀 적게 벌고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 진짜 별로 안 쉬고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좀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럼 그럴 수 있는 거고 이 약간 내 인생의 최종 컨펌자가 나라는 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 중입니다. 빨리 일해야겠다. 나가기 전에 얼른 유산소를 한 30분 정도 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윤창씨 허락을 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제가 4시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안경도 맞추고 주유도 해야되가지고 조금 일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 이시에끝서는데 친구들 운전 연습할 겸들다주다가 집에 오니까 지금 10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새벽까지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걸로 엄청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지? 그냥 그런 고민하기 전에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더 빨리 끝나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가지고 또 제가 예약해놔가지고 몰랐는데 오늘 제 영상 올라간 날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잘 올라갔고 오늘 남은 일정들을 쭈루르 영상 두 개를 더 끝내야 되거든요? 화이팅! 이거는 밤에 커피 안 마시려고 선물받은 찬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뜨거운 물에 진짜 금방 우러나가지고 안녕해야지 어. Trying to t h right t i n